여러분, 안녕하세요. 뽀입니다 직장인들이 빠르게 할수 있는 데일리 퀵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컵 편집을 줄이고 정말 진짜 리얼로 준비를 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아침에 원래 달덩이처럼 다들 부어 있으시죠? <웃음>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실까요? 자, 커버력이 좋은 웜 파운데이션 제품. 저는 기초만 한 상태 있다, 완전 기초. 완전 얇게 올려주세요. 원래 저는 브러시로 파운데이션 바르는 걸 좋아하는 미선 편인데 아침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퍼프로 세게 두드려주세요. 자티가 많기 때문에 컨실러를 한번 더 해줍니다 눈아 눈위 원래 얼굴 직접 올려주지 않지만 아침에는 겁나 바쁘기 때문에 돌려주고요 이것도 원래 브러쉬로 해야되지만 아침에는 바쁘지니까 그냥 하나로부터자 그다음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 눈썹을 슈에무라 실 브라운입니다. 마스카라. 아이브라이런. 그리고 한번 결 정리를 해줬습니다. 블러셔는 니스프리 미네랄 파스틱 블러셔 2호 순수한 체리 블러썸입니다. 요거는. 공공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야돼요이것도 퍼프로 두들겨주세요 마몽드 플라워 팝아이브릭 2호 로라코랄 제품입니다 요런 색상입니다 자맨 처음에는 여기있는 색상으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이것도 그냥 손으로 올려줍니다 아이라이너를 해볼게요 릴리바이레드 매트 브라운이에요 보색상으로 해 주겠습니다. 저는 쌍가풀이 있는 눈이기 때문에 쌍가풀 라인의 살짝 아래 정도까지 음영 처리를 해 주거든요. 음향은 정 자연스럽게 눈화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눈 아래는 살짝 동공 중앙까지 꽂아줍니다 이렇게 쉐딩을 할게 쉐딩 쉐딩 쉐딩 쉐딩 쉐딩 쉐딩 쉐딩은 메이블린 뉴욕 제품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코도 오 슈딩 코막아버 여개선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두들겨주세요. 마스카라 마조리까지 보세요. 그리고 지그들고그해서해주세요페리페라 꽃길 시작이라는 데다 아래랑, 난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